나가려고 안 나가세요? 어, 안 나가요. 왜요? 아니 음, 왜안 나가? 왜 나가? <웃음> 혹시 여기서 MBTI I 성향 계십니까 I ISTP가 또 있네. 어. 참고로 로젠젠는 ENFP입니다. 죄송한데 궁금한데요. 여기 디코왕에 I 신 분들을 너무 <웃음> 들어와 주셨습 <웃음> <줄수 있어요. 웃음> 너무 궁금해서 아니 왜왜 이렇게 어려워해 왜 이렇게? 왜 아무도 안 들어와, 왜? 들어와!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이 지금 50명인데 아, 여보세요, 예. 여기 들어오면 공개 처형인가요? 아니, 공개 처형, 무슨 공개 처형이야? 아, 온다, 온다, 그렇지, 온다, 온다. 그렇지, 그렇지, 온다, 온다. <웃음> 저기 제가 아이를 잘 몰라서 여러분들한테 아이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해서 벌써 숨막혀요 <웃음> <승리할게요. 웃음> 저희 아이인 분들 여기 모여 있어서 진짜로 궁금한 건데 아이라고 마이크 못기고 그러면 일상생활은 <웃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웃음> 저기요! 저기요! 대수야! 이거 뭐하는 거야 여기서 지금 아, 아이 분들이 너무 궁금해서 왔어요 <웃음>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예,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만두 님도 한번 예, 켜서 한번 저 춤을 못 쉬겠어요. <웃음> 아 선생님! 선생님! 살, 살, 살려주세요. 본인 MBTI 특징! 저는 ISTP입니다. 솔직히 전잘 모르겠어요. 아, 그냥 네. 겁나 게으르다? 네. 소심하고 네. 게으르고 네. 혼자 있기 좋아하는 타입? 아 자, 다음. 아미라님 솔직히 뉴라님! 저그 뭐시냐? INFP? 진짜요? 진짜 진심으로. 음. 네, 에헤 이또 사람 또 소꿉만 사셨네. 나 진짜 아이라니까. 저는 사람 많은 것보다 혼자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사람 많을 때는 그 INFP가 열정적인 중재자야. 사람이 많으면은 그냥 그 속에서 그냥 중재자 역할을 조금 할 뿐이지 실제로는 사람이 많은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일 년에 인 만나는 게 다섯 명안 짝이에요. 아이들은 다 네. 말을 못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아, 어, 어, 어 이렇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 예. 아이 중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잘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 아이로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아이인 사람들은 대부분 알 거예요. 사람 많은데 가면은 기니 빠져요. <웃음> 진짜. <웃음> 많은 곳에서 내 에너지가 기가 빨리는 느낌이 들어. 나갈 일 없으면 안 나가세요? 어, 안 나가요. 왜요? 집에 하루 종일 서 답답하니까 바람도 쐬면 되잖아요. 커피 한잔 사러. 아니, 음. 왜안 나가? 못 나가? <웃음> <웃음> 아니, 집 밖에 나가봐요. 걸어 다녀야 되고. 나가서 커피 시키려면 또 모르는 사람이랑 또 말해야 되고. 아, 얼 아, 커피 중파던. 직원이랑 말하는 것도 부담스럽다고요? 그, 솔직히 여기서 아이이신 분들은 대부분 주문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실걸요? 자, 본인이 만약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 계십니까? 인정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인정합니다. 아, 그 키오스크 최고! 아이들이 키오스크를 왜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그래요?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손가락은 움직이면 되거든. 지금부터 5분 동안 저는 말을 안 할게요.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을? 자,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시작! 아, 이그 끄지 말라고! <웃음> 나 이렇게 못 있겠어? <웃음> 아니, 죄송한데 진짜 못 하겠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어떻게 삶을 사는 거야? 아니 말도 못 하는 사람들 뭐 하라고 말하라고 모아, 말하라고 미안합니다. 제가 아, 여러분들 네. 최소 5분은 버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나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 집에 가도 되나요? 아, 네, 가어요 가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네, 가, 가, 아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제 아이를 나갈 수 있을 것같습니아 드디어 이 말할 수 있어서 너무 아, 행복하다 진짜. 어? 아쪽에서 ENTP는 심심하면 시비 걸거든요. 사람들 만나는 거. 게 세상에서 제일 즐거워요. 아이는 되게 많은데 는 이것밖에 없다고? <디> 이 없어? 이다 <디> <디> 어? 어디 갔어? 이들은 지금 밖에 놀러 나가기 바쁜지. <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여기 왜 있죠 그러면? <디> 폐당장이라고요. 약속 있었는데 취소돼가지고.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소름 돋는 게 뭔지 알아? 아까 아이들은 서로 말하는 거다 느리셨는데 이들끼리 서로 말하는 거다 겹쳐가지고 미션이 들어왔는요 여러분들 다들 아, 1분간만 좀 조용히 있어보세 제일 힘들어 시-작! <웃음> 아유 못하겠다 이씨 이 NTP야 n t b 진짜 근본이거든 뭐라구요? NTP 근본이에요 저에 N 파피 M파피는... 네인풋이 그냥 머리에 목밥밖에 없잖아요 2인성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거 <웃음> 지금 뭐 디스전인거죠? 아, 잠깐만 지 화장실 다녀와 가지고... 와 그냥 매크로로 돌려버리네 이제 자동사냥시켜놨네 진행도 에이. 알아서 해 뭔가 규칙도 세워져 사장 아, 5초가 아니돼 5초. 5초가 아이신 분들 중에서 2인사람아 질문하고 싶다 이런 분 계신가요 혹시? 아이분들한테 그런 질문 하지 말라고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내가 나빴구나. 그, 그 아이들은요, 만약 진짜 배가 고파요, 짠3일을 굶어서 더 이상 굶으면 중거. 식당에 갔는데 키오스크가 없어. 심지어 알바생이 근데 되게 막 기분 나쁘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시킬 수 있어요? 아니요, 나가요. 어, <웃음> <나가면 안 돼요. 웃음> 이 뭔가 감정이라는 걸좀 약간 잘 이렇게 말을 안 하시는 거야. 제가 봤을 때는 그 표현을 안할 뿐이지 감정은 아마 속으로 쌓아두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정을 말할 수,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서툴러서 말을 못하는 편이에요. 아... 본심을 토로함으로써 생기는 상황이 달갑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랑 아이의 차이가 야 밖에 나가서 약속을 하는 것은 쉬는 것이다 아니다 그것도 활동이다 물이랑 어? 휴식은 다릅니다 오. 맞아 아 재밌을 제입니다 이들은 나가서 이제 사람들 만나서 와 진짜 재밌다 이게 휴식이지 이런 느낌이고 아이들은 아 일이었다 약간 야근이었다 이런 느낌으로 되는 <웃음> 거 아닌가 자 여러분들 어? 지금 대화를 20분 정도 그게... 했지만 아이 쪽에서 질문이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 질문드리겠어요 여행지 갈때 관광지 지나가다 들리시는 편입니까? 안 들리시는 편 들려요. 사주 가야죠. 3주 가야 아이분들은 그래. 어떠신가요? 관심 오. 있는 데면 가는데요. 관심이 없으면 그냥 쳐다보지도 않아요. 인파를 헤쳐나가면서까지 봐야 될까? 라는 생각이 더 들어요. <웃음> <웃음> <웃음> 어, 가면 재밌는 일이 있을지 어해자 <웃음> <줄. 웃음> <웃음> 일단 오늘 오케이.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야기는 일단 여기서 오늘 간다에 맞춰보겠습니다. <웃음> 자 여러분들 <웃음>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나가셔도 됩니다. 나가서. 자 감사합니다. 예 기풀이.. 기풀이.. 기풀이..